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타크래프트의 초대박 흥행과 함께 e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황금기 때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던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스타만큼 인기가 있던 게임은 아니었지만 유럽과 중국에서 스타를 뛰어넘을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게이머들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사이어인들처럼 뭔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으로 막강한 포스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워크래프트3에서 이런 사이어인을 뛰어넘는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외계인 안드로 장, 제5종족, 판타지스타로 불리던 장재호 선수는 워크래프트3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기에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프로준스론 발매 이후 숨겨왔던 악마의 재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2003년 프로준스론으로 치러진 프라임 리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우승을 하게 되고 문이라는 아이디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2005년에 열린 메이저급 대회를 모두 우승했고 MBC 게임 프라임 리그와 WG 2005 시즌 1에 참가해 모든 경기를 전승으로 승리하며 인간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메스탈론이라고 불리는 투 윈드 탈론 전략을 만들어서 오크 상대로 엄청난 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전략으로 국내 방송에서 치러진 대 오크전에서 34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갱신하며 오크 슬레이어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 당시 장재호가 대회에 출전하면 우승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고 과연 장재호가 1패를 할지 안 할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재호의 경기가 있는 날엔 실제로 사설토토가 열린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설토토의 내용만 봐도 장재호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대회의 승자를 선택하고 내기를 거는 방식이 아닌 장재호의 상대 선수가 5판 중한 판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내기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내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재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재우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이길 때는 농락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독 압도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경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손꼽았습니다 장재호는 초반보다 중후반에 강한 나이트헬프의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유닛을 생산할 자원을 최대한 아끼면서 자신이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판을 세팅한 뒤 자신이 계획한 덫에 걸린 상대를 올가메고 안드로메다 특급 열차에 탑승시켰습니다. 극한까지 상대를 밀어붙이는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상대 선수들의 멘탈은 가루가 되어버렸고 압도적인 느낌의 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기들 때문에 판타지스타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전략과 피지컬을 앞세워 해외선수는 물론 국내 선수들까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장재호 선수의 레전드 경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레전드 플레이는 2007 WCGS 선보인 제플린 아케이드 플레이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빨간색 유닛이 장재호 선수의 유닛인데 유닛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스타크래프트의 드라시격인 제플린으로 신의 경지에 다다른 아케이드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5마리야처중5마리야처만 전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아케이드를 시전합니다 사실 병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처는 스타크래프트의 마린 같은 유닛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제호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아케이드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대는 대회에 처음 나온 풋내기 신인이 아니라 WCG라는 지금의 롤드컵 수준의 대회를 2연패한 중국의 하늘이자 영웅 리샤오펑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선수를 상대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농락플레이를 보게 된 해외 중계진과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보게 된 중국 선수들과 팬들은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의 강함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국내 프라임 리그에서 펼쳐집니다 지금이야 밸런스가 조절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오크가 강하지만 리그가 진행되던 그 당시에는 오크는 최악체 종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맵 제작과 진행 연출 등을 맡았었던 해설위원 장재영이 맵을 조작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크 유닛의 스킬 범위, 쿨다운 등을 미세하게 상향 조정하고 나이트헬프의 유닛들은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맵을 조작했는데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게임의 시작 위치만 달라져도 승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지만 장재우의 승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대회에 참가했고 맵 조작으로 강해진 오크를 상대로 안드로메다행 열차를 꿋꿋하게 운행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조작사건은 인간에게나 통하지 외계인에게는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장재우의 경이로운 플레이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WG2005 대회에서 일반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희대의 관광 플레이를 선보이게 됩니다. 장재우 선수의 상대는 유한 메를로 토드 선수로 장재우의 천적으로 불렸던 선수라 중계진이나 지켜보는 관중들은 막상막하의 경기를 기대하고 관람했다고 합니다. 장재호는 초반부터 중립영웅 다크레인저를 뽑고 중후반을 계약하며 자신만의 판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다크레인저가 6렙을 찍으면서 숨겨놨던 발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크레인저의 궁극기는 스타크래프트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상대의 유닛을 빼앗아 자신의 유닛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장재호가 갑자기 휴먼 일꾼에게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투 도중 상대의 핵심이 되는 유닛을 빼앗아 상대를 교란하고 전투에서 이점을 챙기기 마련인데 우리의 안드로장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플레이를 지켜봤는데 장재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빼앗은 일꾼들을 이용해 바로 상대 종족 휴먼 캐슬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블러드 메이지와 아크메이지 붉은 색상의 캐슬과 블러드 메이지를 보게 된 토드 선수는 멘탈이 무너지면서 좌절했고 결국 안드로장의 재물이 되며 g 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해외 중계진들은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핵을 맞은 꼴이라며이 상황을 비유했고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장재호는이 경기에서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재호의 과감한 전략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웃음> 앞에 설명드린 전략들처럼 장재호는 머리로 상상했던 전략들을 프로 선수를 상대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데요. 그의 기발한 전략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에이션트 오버워러시입니다 에이션트 오버 워는 나이트 엘프의 기본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로 위급한 상황에 건물을 일으켜 유닛처럼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속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빈집을 들어온 적을 방어하는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속이 느렸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체력과 방어력이 높았고 장재호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 병력을 이용해 적을 교란한 뒤 적진 근처에 에이션트 오버워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장재호 만들어진 건물을 일으켜 자신의 병력과 함께 전투에 합류시킵니다 장재호는이 전투에만 30개 이상의 월을 짓고 유닛처럼 사용했는데요. 해설진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전략을 보고 당황했고 반지의 제왕 2부에서 엔트들이 아이센가드를 침공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두개의 탑사건이라고 부르며 안드로장의 전략을 극찬했습니다. 두번째 전략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 사용한 전략입니다. 장재호와 대한민국 국회 의 수장 박준이 맞붙게 됩니다. 양 선수는 초반부터 엄청난 컨트롤을 선보이며 비등비등한 전투를 이어가는데요 박준이 멀티를 성공시키면서 오크의 병력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나이트 엘프의 병력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장재호 선수는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크의 멀티 지역으로 모든 병력을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안드로장에 말도 안되는 전략이 펼쳐집니다 바로 아처를 좁은 길목에 배치해 오크 병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하이드를 사용해 입구를 차단해버립니다 길목을 막고 은신해버린 병력 때문에 멀티 안쪽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박준의 병력들은 우왕좌왕했고 자신의 멀티가 파괴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오크의 멀티는 허무하게 파괴되었고 추가 자원을 얻을 수 없었던 오크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한 번의 전략으로 판을 뒤엎은 장재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멈췄던 안드로잉 열차를 다시 가동했고 오크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게 됩니다 해외 팬들은 이 경기를 보고 신과 외계인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경기를 펼친 두 명의 한국 선수들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전 저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회 전날 오른손을 시작으로 팔꿈치까지 깁스를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바로 대회 출전에 이전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경기를 지켜봤던 해외 팬들은 이런 이해가 불가능한 플레이에 경악했고 너 같은 건한 손으로 해도 충분해 실사판을 보면서 외계인은 손이나 팔다리는 필요 없지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라며 그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장재호는국내 워크래프트 리그가 사라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활동하며 엄청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2007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열렸던 워크래프트3 대회의 총상금액이 약 100만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약 16.5%를 장재호한 사람이 독차지했다고 하니 그 당시 장재호가 얼마나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재호의 우승 횟수는 웃기게도 티어로 확인해야 되는데 1티어 대회 45회, 2티어 대회 9회로 한 번도 하기 힘든 세계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잠깐 장재호의 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재호는 한국팬도 한국팬이지만 해외와 중국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김연아처럼 e스포츠의 국민영웅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에 장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12명의 각종 프로게이머들 중 3명을 투표로 선발해 성화봉송주자로 결정했었는데 장재호가 득표 1위가 되면서 저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중국은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기로 유명했었는데 이런 중국에서 한국인 선수가 성화봉송주자가 되어 뛰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 하나만으로 장재호의 중국에서 위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장재호도 유독 WCG와의 인연은 깊지 못했습니다. 매번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우승 문턱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WCG 폐지가 예고된 2013년 마지막 기회가 장재호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상대는 후앙시앙 선수로 그 당시 장재호와 리샤오펑 스카이 선수의 뒤를 잇는 세계 최강의 선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되는 장재호.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승 선수의 인터뷰 중. 카메라가 장제호의 게임부스를 잠시 비추는데 중국 관중들이 자국의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도 장제호를 향해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퇴장을 하는데 사회자가 장제호 선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WCG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대표해서 마지막 소감을 부탁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소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될 겁니다. 네, 계속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있는 선수예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웃음> 왕삼 선수보다 와도가더 큰데요. <웃음> 아 이럴 수가 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이번 이번에 워크래프트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추억과 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CG 워크래프트3 소중한 순간들을 여러 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WCG에서 워크래프트3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워크래프트3 한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정우 선수의 얘기처럼 이 기억들이 소중히 간직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선윤에서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석했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선수들과 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